그리고, 어. e. 그리고 어. 그 다음에 이제 b 지행하고 a가 왔어요. a 차례가 응? a가 자을받았어 a 마이너스 근데 얘는 지금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스 그렇지. 음. 그럼 그려보면 이 기준 a 그러면 처음에 플러스고 어이너스 이렇게 오,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베리 굿이야 베리 굿 응, 응. 중간에 사실상 여기 중간 통과할 때는 여기 플러스더고 믿겠지 이거 알겠니? 나오면 우리는 꿀팁 왜냐면 이런 거 처음 분석하기 힘드니까 이런 기억님이 되게 쉽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거만 주의하면 돼 AB 각각이다 응.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어, 마지막 문제 이거 이거 고발. 음. 이거는 가는 모두 속도가 이래요. 응? 네. 지금, 지금 봤을 때, 음. 응. 3초 지났을 때 80이고 2초 지났을 때 80이잖아요? 응 그러면 속도가 지금 지금 각각 1에 일어났다 했으니 속도가 B가 더 빠른 거잖아요? 응